여러분 그 사실상 어, 이수요예 배는 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죠. 그래서 찬양과 찬송도 우리가 그냥 악기 없이 우리의 목소리로 그냥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대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라 것을 여러분에게 예시로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좀 힘드시겠지만 어, 저희가 어, 계속해서 이렇게 통독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은 어,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어, 설교해야 된다는 포맷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어, 감안하시고 어, 저희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오늘부터는 좀 제가 그좀 어, 어,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성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택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좀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하셔서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자, 이 시간 이사야, 이사야서의 명칭을 보면, 보면 여기가 예죠, 예. 예죠, 예. 예, 샤, 야죠. 예, 샤, 야죠. 예, 샤, 야죠. 예, 샤, 야. 예, 샤, 야. 예, 샤, 야. 예, 샤, 야. 예, 예, 자,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죠. 자, 이 예, 샤, 야와 같은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여호수와호수아도 같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구원이란 뜻이죠. 자, 얘는 헬라어로는 H 아닙니다. 에타죠, 에타. 에사이아스죠. 읽어볼까요? 시작! 에사이아스. 에사이아스. 에사이아스. 에사이아스. 에사이아스 여러분 아시듯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헬라어는 우리와 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영어로는 아이제이아죠? 자, 명칭을 좀 살펴보았고요. 자 지금 이사야서 기록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이제 살았던 시대는 아시리아가 지금 이제 발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 국내 상황을 보면 유다에서는 그 우시아 왕, 우시아 왕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대의 최대 전성기였죠. 우시아,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왕때 최대 전성기였죠?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최대 전성기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우리 그 애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아모스랄지 이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 뭐 지금 잘 사는데 니가 무슨 소리냐 심판이 온다니 말도 안된다 이런 반응을 했겠죠. 그 우시아 왕또 요다마스 이스기야 문하세 문하세 왕때 자기의 사촌인문나스한테 처형당하죠. 예. 자, 여러분 그 선지자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은 어, 남유다에서 우리가 아수르와 동맹을 그 맺어야 된다. 또는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갈등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야 사역기간 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몇 년도에 망했어요? BC? 722년에 망했죠. 아람이 몇 년도에 망했죠? BC? 732년에 망했습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그랬죠? 아시리아를 방어해주던 아람이 이제 버퍼링할 수 있는 아람이 없어져 버린거죠 그래서 1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망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사야의 강조점은 첫번째 인간적인 세력을 의존하는 걸 중단해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건 우리가 신명기부터 읽어보면 이건 너무나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부터 철저히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였는데 역시 인간인지라 인간들이 인간 인간적인을 의지하기 쉬웠고 그로 인해 많은 죄를 지었죠. 예, 지금 여러분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이 선지서를 하셨어요. 근데 어, 저의 이, 이 설교는 주로 통독 위주고 또한 이걸 한 번에 전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고 이 선지서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니 여러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 여기 지금 분단왕국인데 여기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 왕국이 있죠 아합과 비슷한 시대에 남유다 여호사밭이 있었죠 혼인동맹을 맺어서 이그아합계의 딸인 아달리아가 유대의 시를 이렇게 어 말리려고 도 했었죠 근데 이게 어 좌절되고 자 갑니다 우스야왕이 등장하는이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북한국에는 여러보함 2세가 있었어요. 이두 시대에 기이시 남유다나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가장 그 왕국이 개국된, 분단된 이후로 가장 강력한 또 경제적으로 또한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그 번영한 시기가 얼마 못 가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존속을 해서 요담, 아스히스기야, 문학세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우스야 왕 말기부터 우리 이사야는 사역을 시작을 해서 주로 히스기야 왕때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주로 히스기야 왕때 사역을 많이 하고 문학세 왕때 톱으로 켜져서 순교당하게 되죠. 자 선지자라고 자기가 불리고 싶다면 여러분 이정 죽음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잘못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우리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 우리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돼요.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라는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진지하게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왕족 출신인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보면 한번 지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6장을 보면 우스야 왕때 아사레 왕 때의 시기를 다루고 있고 사실상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번성했죠 자 근데 사실은 남유다 로 남유다 북이사회를 분단된 이후로는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7장부터 19장은 주로 아하스 왕때인데 이때는 북이사이라고 아람하고 남유다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북이사일남유다 좌편에 있던 아스루와 동맹을 맺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와 아수르 종교가 판을 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남유전 아수르의 복속국과나 다름없었죠. 자 그리고 20장에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왕 때입니다. 이때는 정치적 위협 세력이 아수르였고 외교적으로 애국과 동맹을 맺었죠. 히스기야왕때 종교개혁이 있었고 초기에는 사실상 아수르의 복속된 상태에서 나중에는 독립이 되죠. 자 문하세 왕은 사실상 아수르 종교로 엄청나게 숭배했던 우상숭배자죠 그리고 사실상 이 당시에는 아수르 복속국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왕 한번 읽어볼까요 우스야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눈감고 한번 네왕을 한번 열읽해볼까요오스야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이 네왕 때 누가 활동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사실을 그 기록 목적은 뭐 여타 선지서와 비슷합니다. 자, 구원이 누구에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심판을 하세요 자, 남아있는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과 남은 자. 자 남은 자를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뭐죠? 이기는 자죠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참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진짜 그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세 가지 정도로 기록 목적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자 한번 죄에 대해서는 죄의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러나 대가는 치러워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다윗왕은 전제, 왕권 중심의 국가였어요. 그 왕이 여자 하나 범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죄악이었던 거예요. 용서를 하셨어요. 다윗의 바세바 범한 사건에 대해서 진정을 회개했을 때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죄, 죄의 결과는 있었죠. 뭐죠? 다윗은 폐가망신당 했어요. 그리고 밥세와 범죄 이후로 다윗은 힘을 못셔서 거의 유명무신의 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말하는데 혹시 주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음란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란하면 여러분 바로 그냥 어, 최애적의 순교지를 가서 예수 믿으라고 순교하세요. 그게 빠른 길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음란 사역자들은 특히 음란을 조심하셔야 음란 피하셔야 돼요. 자기가 음란한 짓을 했다. 그럼 진짜 회개하시고 정말 우리 성경에서 보면 보면 음란도 사실은 배교행이에요. 자 우리 주의 제자들이 주님을 배교 배신했죠. 그래서 죄다 순교로서 주의 대가를 치렀죠. 너무 심했나요? 예.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죄짓기를 멀리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정말 회개해서 용서를 하지만 죄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 대가는 뭐죠? 그 영원할 것 같은 왕국이 분열당했죠. 남국 왕국의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보암은 거짓 정국 혼합 정교를 그 단과 부엘세바에 세웠죠.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소우상을. 이것은 북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자. 오므리 왕조, 자, 발 종교를 섬겼는데, 특히 이때 이, 아세라, 그 누구죠? 이세벨이 등장하죠. 결국, 죄의 결과로 오므리 왕조의 그 자녀들은 전멸당하죠. 그 다음에, 죄의 결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자를 우상승배에 빠뜨려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아하수 왕은 우상 숭배, 또 아수르 종교를 섬겼어요. 그래서 남유다를 피폐하게 만들었고 히스기아 왕은 잘 나가다가 바벨론 사신이 와서 우쭐했어요. 성전을 다 보여줬죠.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당한 원인을 제공한 을 거죠. 자, 남 문하세 왕은 우상 숭배 아수르 종교를 심하게 섬겼어요. 이것은 결국 남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진정으로 회계함 그러면 그러나 대가는 치르셔야 돼요. 자, 누굴 죽였다 그러면 대가가 뭘까요? 회계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죠. 그러나 사용당해야 돼요. 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좀 제가 심하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최대한 죄짓기를 멀리해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하마을 자료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놨는데 자 보시면 제가 여기에 이제 말씀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여러보암은 북이스라엘을 개국 했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본 거예요. 남유다로 이예루살렘에 가서 계속 예배를 드릴까봐 절기를 지키러 가야 되니까 드릴까봐 겁이 나서 단과 브엘서바의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소우상을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도 자기가 임으로 뽑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 결국 이것은 처음 개국을 했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결과는 결국은, 결국은 나라를 멸망케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우상 숭배가 지금 그게 다 됐죠. 아주 돈이 지금 제일 중요하죠. 우상, 우상이죠. 자, 이것을 맡고 있던 교회도, 영적으로 맡고 있던 교회도 무너졌죠. 영적으로 무너졌죠. 그러면 뭐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길,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길을 가게 돼있다라는 것은 성경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나를 놓고 기도를 합시다. 자, 이사야서 이제 개관을 해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사야서를 좀 이렇게 보면 애언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사야, 이사야가 지금 자기가 사는 현재 입장에서 미래를 바라본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바라본 거예요. 이게 같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않았던 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마저도 이 사람들은 재림예수를 기다렸지 초림예수를 기다리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이게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헷갈렸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사야가 살던 시점 어느 선지에서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사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일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 바벨론의 등장, 또는 모뭐 알렉산더의 제국의 등장, 로마 제국의 등장,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선지서를 써내려갔던 거죠. 자, 보면, 자, 이왕 때도 우스야,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자, 이,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 활동이 던 시간은 때는 여러분이 그 왕들만이라도 알아놓기 바랍니다 자 우시아 시대 때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의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를 있어요 그 다음에 아스 시대 왕에 가면 남유다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로 23절은 열방에 대해서 뭐 아스리아를 포함해서 모합을 포함해서 바벨론을 포함해서 열방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 히스계 왕태 보면 24장으로 35장 보면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이 있어요. 주의 날 사실은 마지막 때죠. 이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36장으로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죄와 이사야의 성전에언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문하서의 태 보면 40장으로 48장 보면 포로 귀환 및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고 자 49장에서 57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사역 자 58장에서 6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으로 보고있어요. 주로 우리가 이사야서를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이 후반부, 회복의 초점을 맞춰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봐야 아 이사야서가 가뭘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보면 자 구약의 회복이나 예언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면 자, 여기 이제 아주 누가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자, 보면, 우리 첫 번째 회복을 보면, 이사야 40장에서 4 8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되죠. 그쵸? 그렇죠? 1차 귀환이 언제 이루어지죠? 자, 우리가 통상 그, 자, 보면, 그, 다니엘이, 이제 언제쯤 1차 포로로 끌려갔죠? BC 606년 정도 그 정도 끌려갔죠. 거기서 아마 70을 빼봐요. 그럼 몇 년이 나오죠? 그렇죠. BC 536년 경에 아마도 고래 수왕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언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49장에서 57장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포로 되었던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면 회복이 되게 되는 게되 그런 회복의 역사가 펼쳐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이 되죠 자 누구로부터? 세상 권세자분자로부터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거죠 아멘 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사는 자기가 사는 그, 현 시점에,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오실때까지를 바라보며 이 선지서를 서술한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저희가, 1장은 중요하니까, 저희가, 저희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그 버전이 좀 달라도요, 버전이 좀 달라도, 1장 1절로 31절을 저랑 한 장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버전 달라도 괜찮아요. 유다의 왕들 곧 우시아와 요담과 아 하스와 히스키아의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소도 예, 예. 예, 예, 어, 자기의 주인을 알고 나기도 자기 주인의 구위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슬다한자나을어이아가어를 하는 그속여멀내거를더 맞으려느냐 너희가 더욱더 반역하리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기진하였다 너희 나라는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도다 너희 땅은 너희가 보는 데서 타국인들이 삼켜 마치 타국인들에게 무너지듯이 황폐하였도다 날의이고다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적은 수의 남은 자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동과 같았을 것이며 우리는 고모라처럼 되었을 것이다. No, 너희의 수많은 희생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순냥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라 너희가 내게 온 누가 을느냐의 뜰에 된예물을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하며 새 달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네, 와, 너희와 너희와 너희와 너희와 대로 하니 대로 너희가 너희 손을 어, 내밀 때면 나는 너희에게 내 눈을 가리리라.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심고 자신을 깨끗하게하여 내종즉 너희 약한 행위를 버리고 행하기를 배우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주께서 시우리 함께 나자. 너죄이이질것이는이질것 너희가 자원하고 순종하면 땅의 풍요함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순종을 받으면 팔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신실한 성읍이 어떻게 창녀가 되었는고? 그것은 공의로 충만하였고 그 안에는 의가 의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는 고내다내 통치자들은 거역을 잘하며 도둑들의 동료라. 모두가 선물을 사랑하며. 상을 쫓아다니는도다. 그들은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가 그들에게 오지 않게 하는도다. 또 내가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고 내 모든 주석을 없앨 것이요 시라이은 네, 네, 네, 네, 공의로 구속될 것이요 그녀의 회심자들은 의의로 구속될 것이라 이라 이는 너희가 바랐던 그 상수리 나무들로 인하여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가 선정한 동산들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것이며 강한 자들은 삼주를 갖겠고 그것을 만든 자는 불꽃 같아서 그들이 다 함께 불타리니 아무도 끌 사람이 없으리라. 어, 참 여러분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지금 말씀인데요. 정말 이걸 보면서 저는 저희 나라가 나, 생각이나 너무 걱정이 나고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불신자라도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렇게까지 안될텐데 안됐을텐데 정말 너무나 지금 우리나라가 불의가 판치고 있어도 저는 심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저희 나라와 너무나 이렇게 동일시가 돼서 참... 저희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의 주의 공의가 좀 회복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이 죄가 관영을 하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교회마저도 이 돈을 숭배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참 너무나 개탄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2장 1절로 4장 6절을 보면 이제 주의 날이 나와 있는데 제가 2장 1절로 5절을 어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이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것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래하면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에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 마지막 날들을 위한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또 이제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12절을 보면 자, 자 10절부터 제가 좀 22절까지 중요한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바위 안으로 들어가고 티끌 속에 숨어서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험의 영광을 피하라. 사람의 거만한 눈은 겸손해질 것이요. 사람들의 교만함도 고개 숙이게 되리라. 그날에는 주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는 망군의 주의 날이 교만하고 거만한 모든 자들 위해와 자고한 자들 위에 임하여 그들을 낮추실 것이미니. 한 다음에 18절로 22절 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완전히 철폐하실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위들의 구멍들과 땅의 굴속으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날에 사람이 경비하려고 각자 만든 자기의 은우상들과 금우상들은 두더지들과 박쥐들에게로 던져버릴 것이니 주께서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 주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험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가 바위들의 틈들과 험난한 바이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라.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자, 이게 줄을 치세요. 너희는 사람에게 의존함을 그치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으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3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8절부터 시, 1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시작. 예절 계속 읽으세요. 11절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자, 그다음에 3장 26절을 보면 시온의 성문은 슬픔에 애곡할 것이요 황폐한 시온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장에 보면 미래의 왕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대요. 어, 읽어보,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장을 펴세요. 그날에, 그날에는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빵으로 먹고 우리의 옷으로 입으리니, 단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는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들을 위해 훌륭하게 아름답게 되리라 여기 주의 가지가 어떤 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자 그렇게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뭔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시온에 남겨둔 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들까지도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으리니 곧 주께서 심판의 영,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들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때라.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집회위에 낮이면 구름,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의 덮개가 될 것이미라. 거기에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 덮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5장을 가겠습니다. 자, 5장에 보면 5장 1절로 7절을 해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고, 8절로 30절은 자, 남유다의 포악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5장 1절로 7절을 여러,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가야 나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나를 사지고불고을주서중에고그숨내다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포도를는 내가 지않것이포도원내가라 이제 가라 내가 내 포도원에게 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열어 지펄피게 하리라. 망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처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재만이 보이며 의리를 바라셨으나 부르짐짐만이 보이는도다. 이렇게, 다음 이렇게 다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지 말씀하신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도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민이 없으리라. 그 다음에 13절 14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갔으며 그들의 종교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여러분 이래도 죄를 지으실래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실 때꼭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의 일부를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망군의 죄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26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는 먼 곳에서 민족들에게 길을 높이시고 땅끝에서부터 그들에게 소리를 내시리니 보라. 그들이 빠른 속도로 오리라. 네, 심판으로 오죠. 먼데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바벨론이 이제, 어 그런 민족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 항상 준비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민족을 준비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여러분이 잘안 읽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의 소명인데요. 6장 전체, 1절로 13절인데,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도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고 어떤 하나님의 보좌를 본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기를 원하는 즉 이사야의 소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 보았는데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했는데,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망군의 주의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했도다 그의 의이으로그로만도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도다, 내가 이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곧 만군의 주를 베었음이라 하였더니 그때 그 사람 중에 가 내게로 날아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깨끗게 되었도다 하더라. 내 내가 주여보내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하다 하였다고 하죠. 구절 1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리 백성의 마음을 동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전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다루지. 이것은 그들이 눈을 보고 기록 그 마음을 깨달아 회심하고는 보심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리라 하기에. 그때 내가 말씀지기로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상업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여하,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입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시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지금 참 아주 백성들의 눈이 구원받지 못하기 아직 가려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자, 이소, 자, 우리 이사의 소명을 제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남유다의 심판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볼게요. 어, 7장에서 어, 10장 초반부는 아수르에 의한 이기사의 멸망과 두 쟁조가 이제 보이는데요. 자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저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징조를 위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사에서 7장 10절로 16절을 좀 펴세요.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풀을 먹음으로 악을 거절하면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니. 그 아기가,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혐오하는 그 땅이 그두 왕에게 버름, 버림받으리라. 자, 음. 예, 여기까지요. 음.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음. 자, 이게 지금 이사야가 몇년 전에 지금 예언한 거죠?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가 하,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내일 자, 당장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언에는 시제가 없어요. 아셨죠? 이게 여러분 당대에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후대, 아니 몇백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돼요. 조급하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자, 8장에는 아수르 침공이 좀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수르 침공이 예언이 되어 있고 자그 다음에 9장을 한번 펴시면 9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 한, 아이, 한 아이가 한아이 누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얻기 위해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요. 상담자요. 상담자는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 아버지라, 성부하나님이죠.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이세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망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자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서 자 우리가 삼위일체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때 성부 하나님 성령에 계속 함께 하시죠. 예, 우리가 인간으로서 볼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죠. 자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장 5절로 34절은 하나님의 의한 아수로 멸망이 지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자 자, 보면 10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는 오아스리아이나 그들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내가 그여를 보내어 위선적인 민족을 대적해 할것이요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내 진노의 백성을 대적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고 약탕물을 탈취하며 그들의 거리에 진흙까지 질팔피게 하리라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자, 아시리아는 어디, 어느 나라한테 멸망당해요?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자, 바벨론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석하게에 따라서 또 10장 20절 이하 부분이 또 마지막 때를 예언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20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 의탁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붓게 의탁하라. 남은 자들이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느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이 돌아오리니 작정된 멸망이 으로 넘치리라. 이는 망군의주 하나님이 온땅 가운데서 멸망을 이룰 것이면 이미 작정, 작정된 멸망을 이루리라. 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죄가 관영한 사회는 하나님을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멸망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니누에를 보더라도 그렇고 역사상 많은 국가를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들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시기 시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보면 자 메시아의 통치와 남니다의 회복의 흔이 나와있는 특히 11장 1절로 구절을 좀 볼게요. 자 11장 1절로 1절을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고 있죠. 주의 영이 그의 이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자 주를 두,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 케하리니 그가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이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제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에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며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니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새끼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화제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으리라 또 젖먹이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저때 나이가 독사우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사례를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좀 청년왕국대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됩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12장, 1절로 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로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주께서 내게 노하였을지라도 주의 분노는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탁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온 땅에 알려졌도다. 있는 있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날을 대때이를좀 주목하세요. 이사야서를 읽을 때 항상 떼때 그날은 이제 마지막 때를 좀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날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 때를 좀 유념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보면, 여기에 보면, 자, 열방에 대한 경고가 13장에서 23장까지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열방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블레셋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모압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아람과 북이스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이디오피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고 예굽에 대한 예언이 나와있는데 또 뒤로 가보면 자자그애굽과 자, 그 구스가 이제 아수르의 이제 지리라는 예언이 나와있고 바벨론의 예언이 또 나와있고 에돔에 대한 예언, 아라비아에 대한 예언 에루살렘에 대한 예언, 두로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23장까지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자, 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좀 중요해요. 왜? 왜 중요하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바벨론 어떤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유념해서 이 13장은 1절로 끝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너희는 자기를 세우고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령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분노로 인하여 나의 막강한 자들을 불렀으니 그들은 나의 위험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선들에서 우리의 소리도 하시는데 큰 백성을 세워왔고 그 민족들의 왕료들이 함께 보니 시끄럽게 당부드리라 막신대는 게 너무 시끄럽게 당부드리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오는 도다 온 땅을 멸하는 것이니 곧 주와 그의 진노가 무기들이라 너희는 온도가 할지니 이는 주의 나라에 그러므로 모든 선들이 맥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며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또, 거, 예, 또 그가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그만한 죄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그만을 낮출 것입니라 내가 세상을 하 인생을 를다하하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만군의 주의 진노로 하늘들을 흔들고 땅을 그 자리에서 겨버리리라 그들이 자지 발견되는 자는 누구나 창에 찔릴 것이며 그들에게 잡히는 자는 칼에 쓰러지리라. 그들의 자녀들그들리그들 그들의 자들그들하리라 보라 내가 메대인들을 충동시켜 그들을 대적하게 하리니 메대인들은 은도 게이지 않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왕국들의 영광이며 갈대아인들의 뛰어남의 아름다움인 바빌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을 때의 소동과 고모로 같이 되리라. 이이 버전은 좀 다를 텐데요. 그 대신 사막들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며 또 올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에서 춤을 추리라 꽃들이 꽃들이 자, 아멘. 여기 보면은, 자, 그렇죠. 결국 이렇게 이제 바벨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으면 신약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요한복음의 요한계시의그 말씀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다이 연관이 다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4장에 보면은 저희가 자 보면 그 시, 어 12절에 보면 이제 오 아침이 아들 대명생활하고 나왔을 때는 여기 루시퍼야 헬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원어의 헬렐로 나뉘고 루시퍼입니다 개명성화 이렇게 적혀있으면 여러분 헬, 그 헬렐 또는 루시퍼라고 써놓으세요. 자 14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버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지금, 루시퍼가 왜 타락을 하게 됐죠? 교만. 자, 우리가 특히 교만죄 조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블레셋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셋 구스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보시면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늘은 세계 3층 천이 있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하늘을 우리가 보는 하늘을 뭐라고 하죠? 스카이라고 하죠. 둘째 하늘을 뭐라고 하죠? 스페이스라고 하죠. 우주죠. 셋째 하늘을 헤븐이라고 하죠. 헤븐. 삼일 찬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사야나 엘스겔이나다 여기, 여기 환상을 봤던 거예요. 대신에 이제 지옥이 있죠.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음부, 하데스 솔다 지옥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연옥이다. 아니요, 노. 지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타르타로스도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저기 뭐죠? 우리가 무적행 아부소스라고 하죠? 바닥 없는 구덩이 얘, 여기도 사실은 지옥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세아루가새 땅이 열렸어요. 어떤 게 되죠? 영원한 불구덩이, 영원한 지옥이 되는 거죠. 자, 다 지옥이에요. 여러분. 타르타로스, 스월 하데스, 뭐또 뭐죠? 게엔나인가요? 게인나 뭐, 아부소스, 무적행 전부 다 지옥으로 보시면 돼요. 자, 자 그래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있다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 시간 세계로 와서 이 지금 시간이 지나 나중에 영원한 세계가 될때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주의 신부들은 다 해부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죄다 지옥과죠 언제까지? 영원까지. 자. 자, 그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왕때 이제 자, 우리 20장으로 가 볼게요. 자. 20장부터 우리가 23장까지 또각 민족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자, 읽어보는데 제가 22장을 한번 좀 보세요. 자, 22장에 이제, 자, 20절로 25절을 어, 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키아의 아들 내종 엘리아킴을 불러 내가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티로 그에게 힘주며 또 내가 내 정부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유다집의 아비가 되리라. 22전을 줄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몸이 단단한 곳에 있음같이 내가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위하여 있을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걸리리니, 그자손과 후선인 모든 작은 용기들, 곧 잔들로부터 모든 큰 병들까지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혀 견고하게 된 못이 빠지게 될 것이며 부러져서 떨어지게 될것이요그 위에 있던 짐이 끊어지게 되니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하라. 자그 다음에 이제 그쭉 이제 두로에 대한 예언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죠. 자 24장에서 자, 35장까지는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자, 그날에 여러분이 데데이 또는 주의 날을 롤스데이나 이제 데데이를 참으로 유념 하셔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날 그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을 우리가 24장에서 27장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죠. 2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자 지금 16절로 20절을 24장 16절로 20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맨 끝에서부터 우리가 노래를 들었으니 곧으로우신 분께 영광이라 그러나 내가 말하기를 나의 야임이여 나의 야임이여 내게 화로다 기만하는 자들이 기만여 행하였도다. 정년 기만하는 자들이 심한 속임수로 행하였도다하였다두려움의 소리로부터 도망친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며 또 함정 가운데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높이는 창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림이라. 땅이 술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고 어둠막같이 흔들거리고 그곳의 죄악이 그에 위 무겁게 들이니 그것이 떨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건 마치 자 그러니까 이제 그 21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고 그날에 주께서 높은 곳에 있는 높은 자들의 군대와 땅에 있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라. 보면 좀환란 혼란, 혼란 시기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시기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와의 호 연애가 25절부터 20, 25장에서 27장까지 자, 펼쳐지는데 27장 1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그의 강한 칼로 날센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뱀 어, 리, 어, 리비야단이라 또 주께서 바다에 있는 큰용을 살해하시리라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마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하시겠다는 말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으로 3 3장을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를 경고하세요. 한번 볼까요? 요약해놓은 걸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요. 두 번째, 아리엘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 가식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세 번째 애국 동맹의 애국과 동맹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네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와 의로운 왕에 대해서 나오고 네 번째, 다섯 번째 학대자에 대한 경고, 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애언이 이렇게 다총 다섯 가지 가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한, 여러분이 쭉 한번 따라가면서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러분 34장을 한번 보면 열방들의 이말 화가 나오는데 34장은 34장을 한번 어, 여러분과 제가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3 4장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드라,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그저, 그 경도와, 임하여,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그들의 사륙된 자들 내던져지게 될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이나의는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니 보라 그 것이 이두매와내 저주의 백성 위에 내려져서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영사에게 맞는 것처럼 기름으로 신령의 피 같은 기름으로 윤택하리니 그들구 여호와를 영생으로 이있리로다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소정화지들이 수소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의 땅이 피로 흠뻑 적게 될 것이며 그들의 흙이 기름으로 윤택해지리로다. 이곳은, 이곳은, 이곳은 이 날이 때문이라. 고고마신 고고마신 때문이라. 그곳의 신혜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며 까마귀와 거기에 그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이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내미시리라. 그 궁들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는 쇠기풀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것은 용들의 초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것이니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손으로 줄을 그어, 그것들에게 몫을 나누셨으니, 그것들이 그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대대로 거기에 거리라 아멘. 이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주로 얘기하고, 한번 보세요. 근데, 자, 멸망된 그 왕국에 보면, 저희가 여기, 그, 14, 34장 14절을 보면, 자, 이게 이제 13절 용들의 초소가 되죠. 마귀들이 득실득실 하는가 보네요. 14절에 헛간 올빼미, 올빼미를 뭘로 해서 그랬죠? 사티로스가 자기 종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 드시며 여기서 나이트 아울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사실은 원어를 보면 릴리스입니다. 릴리트. 오늘을 정확히 보면 릴리트라고 나와요, 릴리트. 릴리트는 아주 여신 중에 하나죠. 예, 릴리스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제, 요즘에 올빼미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의 사진은 릴리스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우상숭배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원어에 좀더 가깝게 해석한 킹제임스 버전을 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에, 자, 여러분. 자, 헛간 올빼미라고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그 올빼미는 여기 릴리트예요, 릴리트. 예. 자, 그리고 이제 35장은 시온으로의 어 귀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저 이사야의 성전 예이 나오는 36장. 이 예, 지금 이 사네림이 지금 이제 침공을 하죠. 예루살렘 사네림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아시리아 왕이죠. 그래서 오만 위협을 다 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주의 천사가 한번저이니가 전멸당하죠. <웃음> 전쟁 간단히 끝났어요. 예? 저한 지금 37장 36절 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37장 36절.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아가 시리아 사람들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죽어 성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뭐 천사가 한번 저어버리니까 18만 5천 명이 전멸당했죠. 음. 대군입니다. 여러분, 적은 군사가 아니에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했어요. 하나님 무섭죠? 이 사내림 이자가 지금, 그, 정말 그, 티끌마도 못한 존재가, 그, 여호와 우주보다 더으신 하나님을 지금 비난했죠. 하나, 하나님이 물 앞, 손가락 하나 탁 바람 한번 일으키니까 전멸당한 거예요. 천사가 그냥, 저으니 칼을 저으니 가 전멸당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장으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몇 년간 더 연장을 해주시죠? 15년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강구하니까 이제 38장 5절 이하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네 조상 다이시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내 연수에 15년을 더해주겠노라 또 내가 너와 내 성읍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읍을 지켜주리라 이것이 주로부터 너에게 한 표적이 되니 리곧 주는 그가 말한 이 일을 행하리라는 것이라 보라 내가 아하스의 해시계에 내려갔던 그림자 각도를 10도 뒤로 다시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태양이 내려간 각도로 10도 되돌아갔더라. 이미 과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를 들으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강구가 성경적이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보세요. 희스이아도 인간이죠. 이게 또 오바를 해요. 오바를 하는뭘 오바를 했을까요? 바벨론의 여러분이 39장 1절로 2절을 좀 읽어주세요. 여러분이 39장 1절로 2절을 좀 읽어주세요. 이, 2절도 읽어주세요. 오바하신 거죠? 희숙이와 왕께서 오바하신 거고, 그 심판은 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그날이 오면 내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창고에 쌓아두었던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리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면 그대로 됐죠. 말씀대로 됐습니다. 이게 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사네립이 이제 공격이 왔다가 폐가망신 당한 건 18만 5천명이 전멸됐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이장을 넘어가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 및 어,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요. 40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와 구원 선포가 있고 12절로 31절은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가 있고 자, 41장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 42장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한 위로 43장에서 4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러 약속한 걸 보여주고 있고 45장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신다라는 거 다음에 46장에서 4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고레스가 이사야트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자 보면 이사야트 한 BC 700년경 인물이죠 고레스는 BC 500 536년경, 그 즈음 인물이에요. 대략 200년 전, 200년 후의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장에, 이제 40장 1절로 5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야 하나님이 만하로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이건 주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세례 요한의 임무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예비하는 그런 또한 재림을 예비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31절, 31절을 보면 43, 31절 오직 주를 악망하는 자는 낭망하는 자를 카바라고 하죠.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41장은 여러분 보시듯 역사의 조관자이신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자 41장 여러분 제가 좀 41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한 10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백성들로 힘을 새롭게 하라. 그들로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로 말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가까이 하여 판단하자.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 앞에서, 앞에 주, 어, 그 민족들을 그 앞에 줘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르터기 같게 하였다. 도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자기 발로 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지나갔도다. 누가 그 일을 행하였으며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렀겠느냐. 나주 곧 처음이여 또나중에 함께할 내가 그니라. 섬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였고 땅끝들이 무서워하며 가까이 다가왔도다.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말길 너는 담대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목수는 금세공장이를 격려하며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든 모르치는 자를 격려하며 하여 말하기를 뺨질할 준비가 되었도다 하니 그가 못들로 단단히 고정하여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가 택하냐고 내 친구 아브라미시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취하였고 거기에 우두머리로부터 너를 불러서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정령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령 내가 내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높이리라 특히 10절은 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4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42장 죄송합니다 42장 자 42장 1절로 5절을 제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해 볼게요.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42장 펴세요. 내가 드높이는 나의 종을 보라. 나의 택한 자, 그 안에서 내온이 기뻐하는 도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두었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가져오리라.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그는 하지 아니하며 을리라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의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군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네. 아, 네. 예, 여기까지요. 네. 자, 그 다음에 4 5장을 보면, 자, 4 5장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신의 름부을받그이말씀하시 내가 그이들 민족들을 혹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리를부고장 두개의 선물들을 그 앞에 그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예, 보면. 200년 후의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을 하죠. 자, 어떻게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와도 같은 고레스라는 인물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로 가면 이제 자 46장부터 48장까지는 어디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중요 부분만 읽어 드릴게요. 벨은 고개를 숙이고 누버는 몸을 구부리는도다. 여기 벨은 누구예요? 바벨론의 최고신인 마르둑의 별칭이에요. 음. 마르둑 이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자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내 벌거 4 7장3 절을 볼게요. 내 벌거 벗음이 드러나며 정령 내 수치가 보이리라. 내가 복수하리니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주로 말하면 그의 이름이 망군의 주시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이시니라. 오 갈대아인들에 따라 너는 조용히 하고, 조용히 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이는 내가 더 이상 왕국들의 기분이라고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그 다음에 48절에 3절을 여러분 줄을 좀쳐 놓으세요.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을 선포하였고, 그 일을, 이,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냐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이 망해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48장 20절 이하를 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며 갈대아 인들에게서 피하고 이 일을 말하며 땅끝까지 유포하라 너희는 주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라 그가 사막대를 통과하여 그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그들을 이에나야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였으며 반석을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악인에게는 화평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48장까지 저희가 마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의 사역이 49장에서 49장에서 57장까지 나와요. 49장은 종의 임무 50장은 종의 순종자 51, 51장부터 52장 12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구원 52장부터 53장 12절까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걸 여기 한번 저희 같이 보죠. 54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회복 55장부터 56장은 열방을 초청하신 하나님, 56장부터 57장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온대요. 52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52장. 자, 52장. 13절로 1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네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담을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임이라. 5 3삼장 어, 전체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하는 여섯 번째와 그가 받은 것 가운데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에 온로하라 아무것도 없도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기는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고는 그는 생각하게 하 그는 신를을당하는게 가장 고는다운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을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다 양반 타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에 누워가고, 위에만 오리 몸에 붕떠을는게담당심이셨더라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또털 깡은 자들 앞에 양이 마렵듯이 그가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사과를 는 것을 기고 와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혼을 사고 실세에 그가 자기 시를 보며 자기 날들을 기시한 것이로 또 주의 기뻐하실 시를에또새통한 것이며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그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대로 지금 일이 이루어졌죠 자, 55장은 사실 열방을 초청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처음 처음 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자, 아 너희 목마른 자든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쁘게 하라, 기뻐하게 하라.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합니다. 6절로 11절은 저희가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어, 55장 6절로 11절입니다.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찾,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사님께서는 자에게를 부리고, 예수님을 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대하면 그가 그 유리 실우리라 동양은 이 그를 부러오라. 그가 너그를 깨움사시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눈이 눈이 내려서, 들어가자냐고, 접수서, 피하며, 안하면,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로 하는 일들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고민입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인데요. 자, 5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죄에 대해서 나누, 나오죠.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 그 나오는데 여기도 또 예수님이 좀 인용한 부분들이 나와요. 자, 58장 부분을 잠시 좀 읽어, 중요 분 자,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나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도다. 마치 한 민족의 이를 행하여 그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윤례를 버리지 않는 것인 양,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윤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가지리라. 자, 6절로 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를 놓아주며 모든 어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곰질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서 대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권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주님이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하고는 59장에서 자나온 59장 20절 21절을 여러분이 좀 읽어 주세요. 영화의 말씀이라 구속자가 그 시온에 임하셔. 여호와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 흩어는 자에게 이 말이라 여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성령 나의 언약이 이르라니 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광, 영관 내 이외에도 나의 말이 이전도 영원다도내 이외에서 내 후손의 이외에서 내 후손의 의이외에 하나지 아니하리하시라의말씀이니다 아멘. 그리고 60장에서 보면 시온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이 60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릴게요.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솟아났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둠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내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 도 너희 솟아나는 광명을 오리라 이방인들의 3절 이방인들의 줄을 좀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방인이 돌아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타국인들의 아들들의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 14절에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도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내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61장에 보면 61장 자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온의 장례 영광인데요. 1절을 보면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가 나를 보내시면 마음이 상한 사람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을 열림을 선포함 이건 주님의 초림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나 2절을 보면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주,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자를, 위해, 자를 위로하고 이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죠 이건 주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어요 61장 1절은 주님의 초림 2절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줄을 치시고 좀잘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온의 장례 영광이 62장에 나와있는데 사절을 좀, 잘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더 이상 버리운 자라 칭한받지 아니하겠고 내 땅이 더 이상 황폐한 곳이라 칭한받지 아니하겠으나 너는 헵시바라 내 땅은 비울라라 불리리니 이는 주가 너를 기뻐하며 내 땅이 혼인하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62장에서 말하고 있고 63장에서는 자, 이제, 하나님의 애돔 심판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복수의 날을 좀 보고 있습니다. 63장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홀로 포도즙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었소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니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 속에 있고, 내구속의해가 오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고, 63장 7절로, 64장 12절은 죄의 고백과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면, 64장 64장에 보면, 자, 64장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오, 원컨데, 어,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내려오시며 산들도 주의 면전에 흘러내리기를 용에는 불같이 타서 그 불이 물을 끓게 하는 것 같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주의 대적들에게 알게 하셔서 민족들로 주의 면전에서 떨게 하소서. 주께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을 때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렸나이다. 이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이 들은 적도 없고 기록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으미니 오하나님이주 외에는 주께서 주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신 것을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고 있죠. 12절까지. 자, 그 다음에 그 65장 1절로 16절은 악한 자의 심판과 의로운 자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예. 자 그러나 64장 10, 65장 1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줄을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로의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칼로 나누이니 너희 모든가 살육자에게 굴복하리라.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에도 너희가 듣지 않았고 오히려 내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금, 악한 자에 대한 심판, 또, 의로운 자에 대한 구원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자, 16절은 이제, 그, 의로운 자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 65장 17절에서 66장까지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65장 17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65장 17절부터 66장 4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을 영원히 기쁨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내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거기는 날씨가, 날씨가, 날씨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어린이와, 어린이와, 어린이와 수환이 찾지 못한 어부이니 다시는 없을, 어린이 어린이 없을 어린이 어린이 것이라고 백세의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라 이니라 그들은 집들을 지어 그곳에 거주하며 또 그들은 포도원들을 만들어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아니하면,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먹지 타인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내 백성의 수수이 나무의 성을 받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가 서로로로 한 것을 기이 누릴 것이며,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할 것이요 괴로움으로 출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복받은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그들이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 같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요 사자가 송아지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흙의 뱀의 양식이 될것이라 그들이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지도 손상시키지도 않으리라. 주가 많으려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자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천소가 어디랴.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필이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이하고내 말에 떠는 자라. 손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몫도 꼭꼭니다. 다름이 없지. 매트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줄은 없이 줄은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창성하고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들의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장한 것을 기뻐하 듯. 내가 또한 그들의 망상을 택하이고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에게서 가져오린 이는 내가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 안았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도다자 보면 1 7장6 65장 17절로 25절은 지금 보면 이제 이걸 천년 왕국의 모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어느 주장이 맞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자 제가 나머지 부분은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시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직하리니 주에게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자들과 동산 한가운데 나무 뒤에서 스스로 깨끗게 하는 자들은 돼지고기와 가정한 것과 쥐를 먹는 자들이니 그들이 함께 소멸되라 주가 만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을 아느라 때가 되면 내가 모든 민족들과 방언들을 모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마 마지막때는 불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자자 자, 21절로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나,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들 사물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시와 너희 이름도 항상 있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세달부터 그 다음 세달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비하러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며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미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가 참 남은 자가 되도록 합시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세요. 그 전에 엄청난 핍박과 환란과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아멘